ISTJ를 짝사랑하는 유형 중 길게 바라보고 ISTJ와 교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ISTJ가 상대에게 스며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상대가 먼저 지칠 수 있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ISTJ에게 물 주는 횟수를 줄일 것 꽃에 물을 너무 많이 줘도 부작용이 생깁니다. ISTJ를 챙겨주고 돌봐주는 건 좋지만, 이게 과할 경우, ISTJ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돌보는 포지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E. 본인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ISTJ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본래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친밀감을 쌓습니다. 그러므로 ISTJ의 수호천사 이미지보다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명언을 되뇌이며 ISTJ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눈치를 기른다면 좋을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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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ISTJ가 애인에게 귀엽다는 말을 자주 하진 못합니다. 그것은 귀엽다라는 말의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작은 동물을 보면 스쳐 지나가듯이 귀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큰 이성 친구에게 귀엽다를 남발하면 나중에 실없는 칭찬을 남발하는 이미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정작 상대는 이에 대해 별 생각 없지만 ISTJ는 말 한마디를 고민하고 발언하는 편입니다. 이런 과도한 신중함을 덜기 위해 A는 ISTJ에게 자주 칭찬해 달라고 요구하면 좋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칭찬할지 뚝딱거려도몇번 하다보면 자체 딥러닝을 통해 조금씩 칭찬에 대한 심리 저항감이 내려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ISTJ는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면 연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결혼까지 묶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 연애와 결혼을 별개로 취급하는 ISTJ도 있습니다. 이는 물론 비혼을 선언한 경우도 있지만 아직 본인이 결혼할 준비가 안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려면 결혼식, 신혼집, 혼수 등등 준비해야 할게 많고 목돈이 필요한 만큼 일정 수준의 재산을 모을 때까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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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독립한 ISTJ가 부모님을 잘 보시려고 할까요? 먼저, 일반적인 ISTJ의 뇌 구조를 추측했을 때, 인생 전반에 give and take 모드가 깔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ISTJ가 결혼할 때쯤 그동안 길러주신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어릴 때 ISTJ는 어린 마음에 부모님의 케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막상 결혼 정년기에 접어드니 이게 절대 당연하지 않았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일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걸 깨닫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아메리칸 스타일, 독립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 후 명절에 주기적으로 찾아뵙는 일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O NUL DOSHI CHUNG <sussurring> HAJU s i y s g e y n ISTJ 와 YU I HON IN SHINGO h i s t j WORLD MEMBERSHIP A g e e HA SHI m a s VLOG ASMR DUNG TOTAL NEGA e BENEFIT YUL NUL LEEL SU IT s u b n d a UCHUK s a d s e y o